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장유성입니다. 어, 오늘은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 감기나 콧물 감기 혹은 기침 감기 혹은 몸살 감기 같은 이렇게 우리가 뭐 1년을 생활하면서 뭐 대다수 분들이 한, 한두 차례 꼭 겪게 되는 감기인데 이런 감기는 사실은 조금 상식적인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굳이, 고생하지 않으셔도, 크게 뭐, 약물에 의, 약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으셔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증상이 심하신 경우나, 뭐, 독감이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한 목 감기, 콧물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은 감기가 아니에요. 그,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감기는 독감을,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라고 그야되 그죠? 바이러스성 감기가 진짜 감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감기는 대다수가 감기가 아니에요. 그, <웃음>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감기가 아니고, 어, 가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고 나서 장기 내에서 발생하면서 나오는 가스가 목에 들러붙으면 목 감기, 코에 붙으면 콧물 감기, 어. 또후두에 이렇게 기관지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기침 감기, 어. 폐로 흘러들어가면폐 감기, 이렇게 이제 분류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성 감기가 아니고 가스가 어느 부분에 자꾸, 가스가 약간 유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뇌 분부인물이 나오면서, 이제 콧물이나 가래나,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한계치를 넘어가면, 우리가 좀 견디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약, 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조금, 그니 그러니까 어지간한 감기는 사실은, 이제 뭐, 대사 전문 치료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 제 말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발생하는 장기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왜 여기에 들러붙는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몇날 며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동 방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감기는 혈액 순환 장애예요. 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 우리 몸에 피가 잘안 돌게 되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어, 또 피가 잘안 돌고 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게 되면, 이제 코 정도까지 올라와서 머리 쪽으로 못 치고 올라가면 막. 코가 막히거나 콧물감기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목까지 올라오다가 안 올라가면 이제 목감기 목에 이물감이나 가래나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기관지 쪽으로 자꾸 흘러들어가면 기관지 감, 기침감기가 돼요 기침감기가 되면서 그 일종의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뭐 어떤 날은 다리를 많이 사용했다, 오래 걸어다녔다, 혹은 뭐 무거운 걸 들고 어 있었다, 혹은 오래 쓰 있었다 이럴 때도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오래 쓰 있으면 우리 온몸에 있는 피가 그 혈액 분포도라 그러는데 피가 다리 쪽으로 혹은 복부 쪽으로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어 오래 앉아있게 되면 복부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오래 쓰 있거나 오래 걸어다니면 다리 쪽으로 피가 어, 전반적으로 피가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온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폐가 잘안 움직여요. 네. 다리 쪽으로는 피가 잘 내려가는데, 이 위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폐가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면,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가면서, 자꾸 목이나 코나, 폐나, 이런데 자꾸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근데 굉장히 심해지면 이제 몸살로 그러니까 피가 안 돌면 몸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피가 안 돌면 혈액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면 그걸 몸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그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침이 멈추고 목에 가래나 이물감이 사라지고 코가 뚫리면서 몸살 현상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진짜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여러분들이, 아아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지겹더라도 요는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심장이, 자, 여러분들, 왼쪽, 어, 왼쪽, 이쪽에, 심장이 있어요. 그죠? 심장에서, 이제 모든 피는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와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데, 심장에 들어왔던 피가 이제 큰 동맥, 대동맥을 통해서 한 가닥이 빠져나와요. 심장에서 한 가닥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위로 빠져나왔다가 이제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세 가닥으로. 잘 들어보세요. 세 가닥으로 가는데, 한 가닥은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머리와 팔,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목 오름 동맥이라고 하고, 또 나머지 한 가닥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다리와 복부, 배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이라고, 위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위대동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다시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 표면을, 심장 표면, 혈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 이제 감기 증상이나 타는 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잘 들어보세요. 이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감기가 걸려요. 감기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감기에 굳이 안 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다, 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제가 손을 잘 씻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하여 <웃음> 위로 올라오는 피와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균형이 맞아야, 여러분들 몸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몸이 가뿐하다, 이렇게 느껴요.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더 많아지고 위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위쪽에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뇌로 들어가는 피도 부족하고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면 뇌경색도 오고 얼굴도 찌그러들고 그러니까 이쪽에 피가 없으니까 자꾸 찌그러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거 잘 알면 여러분이 평생에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일단은 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든 오래 앉아 있었든 오래 앉아 있어서 복부에 피가 많이 몰렸다든가 혹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어 다녔거나 오래 뭐 자전거 타기를 했거나 이 다리를 많이 쓰는 바람에 피가 너무 내려가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피를 올려주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올려주는 작업을 그죠 아, 올려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도구를 그러니까 이강지를 치료하려면 아 약간 사전 동작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이런 물병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5리터 뭐 콜라병 환타병 사이다병뭐 이런건데 거기다 물을, 물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물을 담아봤는데, 뭐 1.5L 콜라병이 없다. 아, 이런 것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비슷한 중량의 어떤 무게 가는 거, 무게가 나가는 거, 뭐 책, 뭐 책, 두꺼운 책, 이런 것도 괜찮고, 혹은 가방에다가 비슷한 무게를 담아서 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혹은 500ml 콜라병 정도를 해도 괜찮고, 그죠? 그니까, 러 하여튼, 이런 병을, 어, 무게가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1.5L니까 1.5kg 이에요. 그죠? 어, 뭐 500g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 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그, 이 물병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우선 4분으로 잡겠습니다. 4분. 아, 원래는 5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4분, 4분 이렇게 하는데, 4분, 4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물병을 이렇게 일단 잡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손가락에 띄어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어도 되고, 잘 보이실 테니, 네, 여러분들, 손가락에 끼던가 하여튼 물병을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잡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에 끼어서 이거 끼실 때는, 그, 여러분들 잘안 쓰는 사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끼는 게더 좋아요.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끼는 게는좋데 도저히 힘이 안 되시는 분은, 엄지손가락에 해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들고. 자, 일단 4분 정도를, 자, 이렇게 팔을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는데, 4분 정도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자, 이거 할때 중요한 동작은, 자, 바람을 불어야 된다는 요 바람을. 자, 이거 한 번, 자, 한 번, 두번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을 살짝 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머리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머리도 살짝살짝. 살짝. 네, 머리도 피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 4분 정도 어뭐 손가락이 아프면 뭐 다른 손가락으로 옮겨서 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팔 위주로 이렇게 하면 자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피가 이 다리 쪽에, 복부 쪽에 내려가 있던 피가 이 횡경막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여기가 뻑뻑, 묵직해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많이 올라오면. 팔도 약간 묵직해지기 시작하면서 피가 밑으로 내려갔던 피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부는 건데. 여기 폐가 잘 수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자 바람을 불어가요자 바람은 5초에 한번 정도 불러 자 이렇게 불어주면 피가 돌아가면서 폐가 수축이 됩니다. 자 피가 돌아가면서 자한 4분 정도 이렇게 움직였다. 그런 다음에 물병을 이제 확실하게 잡고 자 이제 바람을 불면서, 머리까지도 흔들어집니다. 팔도 움직여주고, 머리도 막 움직여줘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팔만 움직였을 때는 피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팔, 어깨선까지 올라왔다가, 자, 머리까지 막 움직여주니까, 여기에 있던 피가 머리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걸 또한 4분 정도 해주는 겁니다. 4분 정도. 자, 팔은 골고루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도 하시고. 뭐, 힘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머리를 계속 움직여주면, 주면서 바람을 불어주면서 한 4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 8분이 소요된 겁니다. 소요되고 나면 이렇게 또 4분 정도를 해주면 이제 목이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이 뻑뻑해지면서 얼굴에 약간 홍조가 뛰면서 체온이 올라가요. 그 여러분들이 그 다리에 피가 내려갔다는 것은 이 상체 쪽이 피가 없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면 다리에 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아니고 뜨거운 피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와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피가 잘 돌고 있으면 얼굴이 붉다고 해요. 자 이렇게 머리 를 흔들면서 어주 4분 4분을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작업은, 여러분들 좀 한가지만, 좀 귀찮겠지만, 여러분들 감기, 병원에 안 가셔도 되니까. 음. 자, 마지막 우리 양 팔꿈치가 있어요. 팔꿈치를, 이 무릎,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 위에다가. 그리고 허리를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자, 바람을 불면서, 자,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바람을 불면서 자 이걸 헤드뱅잉이라고 합니다. 머리 머리 털기라고 하는데 헤드뱅잉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처음에 4분 동안 했을 때 피가 이까지 올라왔고 다음에 4분 했을 때 피가 머리로 치고 올라왔고 헤드뱅잉을 해주면 머리 쪽으로 올라왔던 피가 골고루 펼쳐지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도와주게 되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행할 그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난 거예요 일단은 끝날 아한 가지만 더시다자 가지 네. 이렇게 끝났으면 자 여러분 감기가 나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귀찮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네. 파워 워킹 을 파워 워킹이 아니라 팔을 강하게 흔들면서 무릎을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거예요잘 들어보세요 자 바람을 불면서 몸을 막흔들어주는거예요 내가 피가 잘 돌아가게끔 자 이걸 딱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자, 1분만 해주시는데 1분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누워야 돼요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누워야 되는가 어떻게 누워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미리 좀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에 이불을 하나 깔아놨습니다 이불을 요, 여기 위에다 발을 올릴 거예요 발을 올리는데 여러분 다리에 피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피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리에 피를 조금 어? 끌어내리 다리를 좀 높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눕는데 다리를 여기 올리고 눕는데 자, 감기를 칠하고 싶으면, 베개를 빼고 누우세요, 일단 베개를 일단 빼고 눕고 자, 이 상태에서 눕게 되는 겁니다. 눕게 되면서, 자, 누워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자, 여잘 보세요. 제가 또 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 제 왼쪽 발을 한번 보세요. 왼쪽 발. 자, 왼쪽 발을 까딱까딱 들이는 까딱 데잘 보세요. 자, 이제 왼쪽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그여야 되는데 처음에 딱 누우면 이렇게 한번 해도 돼요 자, 왼쪽 다리를 한 3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난 다음에 탁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10초에 한 번씩 자, 10초에 한 번씩 왼쪽 발만 한번 이렇게 툭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창자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가스가 왼쪽으로 잘 이동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 몸이 살아나요. 소화불량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불면증, 그러니까 잠이 잘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빠르게 흔들어주는 게 아니고 한번툭 해주고 10초 정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10초가 지났다. 이렇게 한번 쳐주는 거예요. 자, 다리는 이렇게 해주고 머리는 이렇게 한 번씩 바람을 살짝 불면서 도리도리 해주세요. 자, 도리도리는 그냥 한 그냥 한 10번만 해주면 끝나요. 계속 할 필요는 없고 한 10번 정도만 머리를 도리도리 해주면 가스가 이렇게 슬슬 빠져나가요 슬슬 빠져나가고 아, 혹시나 목감기가 심하다 콧물감기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도리도리를 해주게 되네 머리를 이렇게 한번 앞니발을 깨물고 앞니발을 이렇게 앞니빨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주게 되면 바람을 좀 불고 이렇게 해주면 가스가 목에 들려 붙던 가스가 쑥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면 이 앞쪽으로 피가 잘 올라오면서 코가 막힌 게 뚫리, 뚫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기관지로 들어갔던 기관지에 염증 그 가스가 들어갔던 게 이렇게 해서 풀려요, 녹아 내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한0번 정도만 합니1 그러니까 0번 정도씩만 하시면 돼요. 도리 도리 0번 머리 들어올렸다 내렸다 1 0번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발만 갖다 끌이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야.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발만 움직이세요. 발만 10초에 한 번씩. 자, 바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10초에 한 번씩. 그래, 여러분들, 집에 오면, 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아. 네? 피를 잘 돌게, 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여러분, 감기는 거의 자연스럽게 다가버려요. 감기 아니지만, 자, 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요렇게만 해서, 감기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그죠? 어, 그것도 아니고. 자,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 이러면 좀, 자, 요런 작업을, 자, 이제 물병들기는,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물병들기 하고, 이제 머리 털기 하고, 누워서 다리 조그해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어고난 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파워를 켠 거예요. 이걸 얼마나? 1분, 딱 1분. 자,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한 1분 하고 난 다음에 또 눕는 거야. <웃음> 또 그대로 눕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 다리도 안 들어도 돼. 왼쪽 발만 까다까다들으면서 머리, 머리 말고 한두 번 들어주고, 자, 도리도리도 한 뭐, 대여섯 번 해주고, 자, 발만 까다 깠다 하면서 또 쉬는 거예요. 한1 0분정도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여러분 몸이 뭔가가 좋아진다 뭔가 아 뭔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 이걸 안 해보시면 내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상상을 못해요 해보시면 내 몸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몸에 열도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두 번만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한세번 정도 해주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5분 정도 쉬고 일어나면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 진짜 감기를 안에 아 오늘 딱 떨어뜨려 봐야 되겠다 오늘 그냥 감기 끝내야 되겠다 이러면 세번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발에 깔아놨던 이불은 빼고 그죠 발에 깔아놨던 이불은 빼고 베개는 좀 이런데 베개는 원래 빼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 베개는 괜찮은데 이 머리 베개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전혀 베개를 안 베고 자는 그 멍치 그그못 빼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사정은 치료법 듣고 있는 분들도 베개 안되고잠 해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베개 갑자기 안 빼버리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베개는 최대한 낮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숨, 쥐, 진짜 낮잠을 한,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어? 내 몸이 살아났네? 어? 어, 괜찮으시는것 같아. 여러분 그 느낌 알잖아. 감기가 아 나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알잖아요 뭐 많이 당해 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거의 쑥 나가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막나뭐 이거 해야 될 일이 있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운동 이것 좀해다가 이것만 해도 효과는 있는데 막 급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갔다 그럼 또도루묵이야 그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거나 감기 증상이 찾아왔다라는 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원래 감기가 심하면 병원에 가면 아주 심한 사람은 무조건 입원을 시켜버려요. 왜? 침대에 누혀놔버려야 제일 빠르게 치료가 돼. 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자꾸 매 번에 놓으면 퇴원 시켜놓으면 맨날 싸돌아 다니거라. 다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다리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데 사람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감기가 안낫는가 약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입원을 시켜서 눕혀놓으면 사람이 피가 쫙퍼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 약을 투입하면 감기가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목 감기, 콧물 감기, 지침 감기, 약한 폐감기. 폐감기가 이제 심해질 때는 무조건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 이제 딱두 가지예요. 독감은 지금 이 동영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독감은 진짜 감기예요. 제가 말하는 감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감기예요. 독감은 고열과 구토증상과 막 이렇게 현기증증상 이런 것들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병원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그 차이점 알죠 이제 열이 안 나는 거는 이제, 물론 미, 미세한 열이, 몸살이 오면서 미세한 열이 날수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열이 나는데 기분 나쁜 열이 있잖아.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네. 근데, 가벼운 감기다. 아, 목에 자꾸 가래가 낀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콧물이 자꾸 흘러내린다. 코가 막힌다. 기침이, 장기침이 자꾸 나온다. 이럴 때, 빨리 대처를 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운동하는 거, 8분 하고, 그, 총, 뭐, 하여튼, 누웠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하면 한, 한 2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낮잠 자는 시간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만, 시지적으로 감기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 거의 회복이 돼요. 요 동작을 한 3차례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자고 나면, 거의 회복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만성 비염 증상이다 막 맨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 아, 많아요 진짜 어,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진짜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다음 뭐 몇년 동안 기침이 안 멈춘 사람도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저는 이제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라는 치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병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 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한가지 분명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기는 절대 감기가 아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감기약도 그게 감기 치료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기 치료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이제 가래가 생겼다 이러면 가래를 녹여주기 위한 고부분을 그 해결하기 위한 임시 처방이지 왜이 병이 나타나는 는 원인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는 걸안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약을 통해서. 근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원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콧물이 나는 거야. 기침이 나는 것 뿐이지 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기는 독감이에요. 우리가 뭐 AI, 조류인플루엔자, 아까 인플루엔자라는 인플레인자, 게독감이라는건데 바이러스성 감기가 진짜 감기고 다른 감기는 감기가 아니라 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 혹시나 목에 심한 이물감이나 끊임없는 이물감이나 트림 증상이다 혹은 장기침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온다 이런 분들은 그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고 또 얼굴에도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으면서 폐가 한쪽이 좀 커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면서 자꾸 이 후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자꾸 조금씩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장길성입니다. 장길성인데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찾아도 나오고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나와도 쳐도 나옵니다. 아 일단 보도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좌우 비대칭을 찾아야 돼요. 그 왜냐하면 찾는 방법을 거기 설명드려놨고요. 찾게 되면 그쪽 부분. 만약에 오른쪽 폐가 더 커져 있으면 오른쪽 팔을 바람을 이렇게 5초에 한 번씩 불어 주면서 오른쪽 팔을 조금 더 많이 흔들어 주시고 바람을 팔을 흔들어 주고 바람을 불게 되면 폐가 들려요. 커져 있는 폐가 들리면서 기침이 점점 가라앉기 있어야 돼요. 커져 있는 쪽 팔을 자꾸 흔들어 주고 반대쪽 팔은 이렇게 하루에 4번 내지 5번 강하게 근력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근력운동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쪽이 커져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찾아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걸 고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마른 기침 현상 만성 기침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의 이물감도 동일해요 목의 이물감도 폐의 좌우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이제 복원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는 데 감기가 왔다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복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은 폐가 이미 커져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 질환이나 이런 게 발생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런 분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화 기능에 벌써 많은 문제가 발생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나 이런 분들도 동일합니다 배의 좌우비대칭 얼굴의 좌우비대칭을 찾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이러면 동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동영상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바라 운동법 제가 이제 아까 병들고 팔을 흔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걸 자바라 운동법 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람이 이상한 걸 설명한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사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원에서 손 나와버린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거 불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대사 증후군도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그 원리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감기 치료법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적용해 을 보시면 감기가 쉽게 넘어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 벌써 감기안 걸린 지가 진짜 몇 년이 됐는지요 헤아 수도 없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몇몇 분들도 아 선생님 이제는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감기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네. 깨달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감기가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계선이라는 게 한계선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배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유독성이 좀 있다고 했잖습니까? 가스 올라오면서 이제 혓바닥에 붙으면 뭐 썰태 막 백태, 입술에 붙으면 백태 막 이렇게 이런 경우인데 그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목에 붙으면 그게 뭐 하여튼 가래 이렇게요. 가스의 결정체가 하얀색이거든요. 그게 코에 붙으면 코딱지도 하얀색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먼지가 묻으면 까만색이 되는데, 원래는 코딱지의 결정체는 하얀색이에요. 왜? 가스가 붙으면 하얀색이거든요. 그니까, 러이 가스가 너무 많이 목에 붙어서 이제 가래가 생겼는데, 노랗다 못해 까만색으로 넘어갔다. 검정색 가래가 됐다. 이럴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 어설픈 약으로는, 그, 가래가 녹아지지가 않아. 그 항생제를 먹어야만 녹아지니까, 항생제 처방을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아까 가르쳐둔 제가 동작을 하시면, 빠르게 어 보게 돼요. 거의 한 이틀, 이틀 정도면 이, 목의 가래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목도, 아, 코도 동일하고, 기침도 동일해요. 그니까, 러 코도 너무 누른, 그니까 막, 그, 그, 냄새나는 코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잔잔한 코가 아니고, 묽은 코가 아니고, 누른 코가 막 잡히 있다. 이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정도, 아, 요거는 약을 안 먹고도 넘어, 넘길 수 있다. 이런 수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비록 가래가 노래졌지만은,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몇번 뱉고 나니까 괜찮았다. 이러면 저는 저 조작을 해서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근데, 아, 내가 보기에, 아 이거는 또 한계치를 넘었다. 그러니까 그 가래가 가래다, 콧물이다 이런 거는 우리 그몸 속에서 그 가스를 중화시켜주기 매 어, 분비물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몸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가래고 콧물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한계치를 넘어서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셔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고, 독감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기는 이런 치료법으로 의외로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꼭잘 치료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소화불량이나, 뭐 만성설사, 영류성식도염자전체기 그죠? 만성비염, 배에 가스 자는 증상 굉장히 많아요 만성 변비 증상 명치 통증 증상 목에 이물감 기침 증상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대사 정호군 치료법 이래보시면 치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이 나와요 그중에 대사 정호군 치료법 1 이러한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아 이런 병이 걸리신 분들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은 많은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동영상들을 꼭 보시라고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